이정도! 녹가라 쭈하, 쭈합입니다. 이번 패치에 상향받은 벨트와 궁이 리네이크 된람머스를 처음 상대하는 건데요 1렙 자강도천 탑이 대교를 안하기 때문에 이번판은 풀캠할게요 아군이 다녀왔습니다. 나이스 스마 돌고무고는 안 먹었을 거거든요 CS가 20개니까 미드 한번 봐줄게요 아, 아 아깝다 갱풀 노만하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알아서 빼네요 이거 땅골 봐줄게요 여기 와드일 확률 높거든요 그래서 땅골로 갑니다 람버스가 여기서 솔방울 타고 올 확률 높거든요. 여기 안 보이면 여기 온다는 뜻이에요. <놀라> 여기까지. 역갱 성공했죠? 나이스 여기까지만 버티기만 하면 돼요 제가 게임을 풀면 되거든요 람머스라 게임을 쉬워요 이거 바텀 게임 할게요 어차피 아리는 거의 못 잡고 이거 아리까지 생각해줘야 되거든요 여기 와드예요 위치 들켜서 지네 살릴 수밖에 없어요. 용한번 시도해볼게요. 전령이랑 용 교환하는 건데, 손해긴 한데. 나이스, 낫배드 낫배드 아마 우리 정글 먹고 있을 확률이 커요 어? 이걸 안 먹었다고? 제압되었습니다 어 뭐야 제압되었습니다 아 이거 바텀이 죽으면 대신인데 이건? 바텀은 무조건 이겼어야 되는건데 <목소리> 최대한 파밍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이럴 때 있을 거예요 피팅한 라인이 똥쌀때 킬 값어치를 못해줄 때 이럴 때 채팅 찢어지 말고 그냥 자기알바 해주세요. 어차피 채팅 켜도 질파는 저요 이거 람버스가 들이박을 수도 있거든요. 카이사한테 제압 따이긴 했는데 저도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어라라? 카이사 킬 너무 많이 먹었는데 피들은 람모스를 상대하기 쉬워요. 그 리메이크 전부터 이랬어요. 타전까지 마무리 어 벨트 좋은데요? 오랜만에 써서 그런지 손에 안 있긴 한데 좋은데요 벨트? 나이스 어라라? 근데 지금 카이사가 계속 제압을 먹고 있긴 한데 이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피드리라 나이스 어우 없어지는 줄 알았네 여정도 이거거든요 나이스 바로 밝 컸으니까 보이드로 가줍니다 이러면 람머스 녹여요 에 에잉, 저게 테를 탄다고? 분명 자주 겠다는거 아닌가? 이런 것만 안 하면 돼요 이런 것만 유리하다고 막안 되는 거안 되는 건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녹아라 지지 이거는 실가 잘했다